심지어 여러분 화났자요 제가 섀도보라고 병청 같이 찍어갖고 특히 콤보도 못 넣는 거꾸라지 보시니까 화나셨죠? 근데 내가 화가 더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트롤라는 컨텐츠예요 보이더 트롤에서 심지어 여러분 화나기 하기 컨텐츠입니다 지금 호롱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나죠 막? 어? 때리고 싶죠? 자 남자 태 빨리 남자 타라고 빨리 자 심지어 여러분 유하 참 요즘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어 지는 드럽게 못하면서 남탓만 드럽게 하네 아니면 뭐남탓밖에할줄 모르는 유튜버 입만 시끄럽고 아니면 말만 많고 남탓밖에 못하는 유튜버라는 그있거든 팩풍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시길래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작정하고 트롤링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제 탓을 한번 안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길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백호롱 때문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 받는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한번 이겨보시지 진짜 댕트롤이 뭔지 보여준다 내가 난 안가 제가또 잘하는 거 있어 응, 나그 트롤 할 거야 죽어버리셨네 이거 어떡하지 자 먹었습니다 하하하 <웃음> 한번 봅시다. 안 열어줄 거예요. 안 열어줄 거예요. 아유 맛있다. 아 이놈치가 아도와주았어아 도와줬네요. 내 거야. 내 거야. 아 제발 제발 당해주세요. 제발. <웃음> 아니야 아니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 내가 먹고 들어가요 싸워요 싸워요. 싸워요, 싸워요, 그렇지 싸워 싸워 싸워 이길 수 있어 싸워 집에 보내버리기 아 도움이 되냐고 자꾸 아, 아 자꾸 도움이 되고 있어 크는데 이거 아 진짜 이거 나왜 자꾸 트롤하지 이거 아 이재민데 말이야 어 뭐야 아 진짜 <웃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왜 내가 캐리라고 있냐고 틀어라 그러는데 아 어, 이러면 안돼아 <웃음> 이거 나밀쳐갖고 한참이 못먹게 막았어 으응 못하지못하지 나이스 한마리 컷 피해주고 이러가고요. 빠지고요. <웃음> 몇골안넣었냐고요제 고통을 한번 당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직 있습니까? 아이 골 넣으라니까. 왜안 넣으세요, 자시아님 넣으셔야 된다니까요. <웃음> 어, 개못막죠 역지사지 컨텐츠입니다. 역지사지. 나랑 똑같이 한번 당해봐. 내가 못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가 지금 어?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건데 자꾸 남탓한다 그러고 어? 나남탓 하는 거 아니거든 진짜? 팩트만 때린 거거든? 어, 어떻게 알아? 뭐야? 아 잘한다가 야나왜 14호 씨야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나 트롤 해야 된다고 왜 잘하냐고 응 집에 가 아, 진짜. 아니 그걸로 집에 가지 말라고 아 뭐야 이게 아 망해야 돼 진짜 망해야 된다고 제발 망한다 제발 진짜 진심으로 제발 이거 이기면 안 돼요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안돼아내 캐리 아니야 아씨7러이 뭔데 아 캐리라고 하지마 다음 트롤 병상청병 수도 지금 팬텀! 어? 병상첨병 슈다볼 지금 팬텀! 저걸로 간다! 어 좋아! 아 감사합니다! 어떤 트롤이 있을지 아 너무 기대되는걸? 원래 이렇게 처음에 좀 늦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 출발해야 트롤 냄새가 나는 거지 백고롱 트롤이 있으면은 만만치 않을걸? 아니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겨야 되잖아! 아니! 나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웃음> 여러분들 이겨야 돼! 이게날 괴롭히지 않은 게 목적이야 지금? 우리 팀이 지면 돼! 나 우리 팀이 지면 끝인 사람이야. 아, 왜 그러는 거야, 그 대체. 아니, 나 우리 팀 내가 잘커 갖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니까. 아, 진짜 모든 엇갈은엇갈다 당하고 있다, 지금. 와. 아, 화나서 잡아야겠어. 깜깜이 라고 잡아야겠어. 자, 병첨 병청 됐죠, 병첨하고. 아, 화안 났어요. 아, 제가 화내는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초반에는 좀 혼낼게요. 초반에는 좀 혼내야겠어, 안 되겠어. 씨, 어? 뭐? 여기서 섀도우볼 찍으면 되죠? 나 됐다. 트롤이 먼저 보여준다, 내가. 섀도우볼? 아니, 이럴수가 병첨이 쿨타임이 안 돌네. <웃음> 아, 야, 뭐, 트롤 한다 그랬잖아. 난 병첨이 이게 쿨이 안 돌아온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이거. 자, 병첨은 도죽이야. 자 어때요? 화나시죠? 제탓 같죠? 포기하세요. 남탓 타세요 빨리. 남탓 타라고. 포기하면 편해요. 아왜 이렇게 세? 이건 또! 아뭐 이렇게 세 이게? 심지어 여러분 화났자요그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안될 텐데 제가 섀도버라고병청 같이 찍어갖고 특히 컴보도 못 넣는 거 꾸라지 보시니까 화나셨죠? 근데 내가 화가 더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트롤하는 컨텐츠에요 지금 호룡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나죠 막? 어? 때리고 싶죠? 7500 원새도 볼키키이 냈은 일이 있었던 거죠? 고의려트롤해서 심지어 여러분 화나게하기 컨텐츠입니다 자남 탓해, 빨리! 남탓 타라고 빨리! 나뒤이 너무 센데 이거? 여기? 여기? 아니 맞으시면 어떡하냐고요! <웃음> 난 그냥 <웃음> 던졌는데 <웃음> 맞으셨어 그걸 나 트롤이 안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웃음> 생각보다 센데? 야, 생각보다 됐는데, 이거 어떡하냐? <웃음> 아, 그만 죽여! 아, 왜 실전 맵이냐고! 왜 트롤이 안 되냐고! 트롤 하려고! 체널보라고 병첩 찍었는데 왜안 되냐고! 이거 한 번. 음, 생존 궁. 자, 꼴로 오러 가야지. 아, 지겠네. 이거 졌네. 못 이기겠네. 아유, 아유, 졌다, 졌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다행이다 아 졌다 졌다 아 설마 골안 넣으시진 않겠지? 아 다행이다 다행아 진짜 왜 그러냐고 아 뭔데 이게 아, 아 여러분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이기고, 이기고 싶었잖아 그지 이기고 싶었잖아 근데 왜왜 왜 그런 거야 나막판에서 이거 줘야 돼아 여러분들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래가 약속도 다 까라. 아, 이럴 수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딜량 팀에서 1인공 팩트냐? 근데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복안할줄 알았어, 진짜. 다음 판에 져야지 했었거든. 근데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이겨버리네. 팀 여러분 아주 나이스했습니다.